예상의 행복이라오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위에 찾는 것 비로 짧은 작은 삶 주듯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유지 행복 행복 이것이 행복, 행복이라오.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. 이것이 행복이라오. 이것이 행복, 시해 hey.